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어, 시간 노션 활용펌에서도 요 앞에서 배웠던 노션 파이썬 API를 이용해서 저희가 페이지 내에 있는 정보들을 불러오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앞에서 배웠던 대로 저희가 노션 토큰과 그 다음에 불러올 갭블럭 정보 URL 정보를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번 시간까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저번에는 이렇게 타이틀 정보들만 가져왔고요. 이제는, 위와 같이, 노션 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을 한번 자동으로 이파이썬을 통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가져오냐면, 위에는 똑같습니다. 위에는 똑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포고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저희가 페이지를 가져올 때는, 이 페이지에 있는 첼드론 값,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식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페이지에 있는 이하 디렉토리 이하 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을 난 가져오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어 chld c h i l d 라고 어,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 있는 하이에 있는 정보들을 나는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c h 론 l d r o n 이라는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션 API 현재 공개되어 있는 데에서는 이렇게 페이지점 여기서 정의했던 이 URL에 있는 블록의 정보들 그 다음에 자식이 있는 아래 하이에 있는 정보들을 난 가져오겠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첼드로 정의된 것을 내가 타이틀 정보들만 쭉 가져오는 에 이런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이제 포고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배웠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값을 가져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포고문으로 반복을 돌면서 이 철드에 있는 요 정보들을 이쪽에다가 이제 프린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타이틀 정보들을 저희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은 이제 타이틀 정보들을 가져오면요 사실 이 노션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예, 다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 표 방식 우리가 리스트나 그 방식들은 이제 못 가져와요 예, 그거 한번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F4를 우리가 실행을 하죠. 예,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정보들 우리가 입력했던 여기에서 제가 테스트로 이렇게 입력을 했거든요. 그러면 노션 보시면은 뭐 비공식 페이지 이렇게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요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왔고 그다음 아무래도 이거는 어, 일부 이 정보들 된 것들은 이렇게 저는 이제 볼드체로 했잖아요. 그 볼드체나 아니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됐던 이러한 어, 글씨체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은다 이런 식으로 예,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이전에 여러분들 노션 강의하면서 음, 만들었던 표를 한번 이렇게 어, 하나 복사를 미리 좀할 겁니다 복사를 해서요 그 정보도 가져올 수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만들었던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들을 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이제 제가 만든 테이블 형식의 리스트 방식 테이블 이런 수업 계획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이 정보들도 한번 가져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코딩했던 것들을 그당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오는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쭉 보면은 많이, 위쪽은 많이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 아이콘도, 예,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대로, 이거, 여기까지는 가져왔죠.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보시면은, 지금 이쪽이, 이쪽이 지금 숫자로 된, 요런 형태의 태그들이 있는데, 요거 값은, 예, 가져올 수가 없고요. 태그 가져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어, 다 가져오지를 못하죠. 그렇죠 테이블 형식들은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테이블 형식들을 가져오려면 이제 별도로 저희가 그 가져오는 코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해 가지고요 후에 또 거기서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에 저희가 id 값하고 그다음 페어런츠 id 값을 가져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접 코딩을 할 건데요 어 그래서 부모 저희가 한국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정보들을 저희가 어 부모 id 값 예, 아 id 값을 이런 식으로 가져올 것이고요. 그래서 요 말은 뭐냐면은, 어, 저희가 뒤에 이제 포맷 형식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값은, 예, id 값. 그래서, 어, 부모 페이지의 id 값은, 어, 페이지. 예, 페이지죠. 예, 페이지에, 페이지에, 그 다음에 id 값. id 값은 뭐뭐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뒤에는 이제 저희가 포맷 방식으로 이용해서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순서가 맞아요거든요. 이 값이 이 뒤에 두 개만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포맷 형식에 맞게 저희가 정렬 그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parent ID 값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어 출력을 할 겁니다. 한번 잘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가 기존 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중복돼서 가져오고 뒤에 보면은 부모 페이지의 ID 뭐뭐, 뭐뭐의 ID 값은 뭐뭐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페이지의 아이디 값이고요. 뒤에는 이제 페어런츠 부모 프로세스의 페이지 아이디 값. 예 이렇게 됩니다. 상위 상단에 있는 페이지 값들이죠. 그래서 런 식으로 저희가 이 페이지의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더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공식 그 여기 배포했던 API 정보들 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 보시면은 기터브에서 나온 이 코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각각마다 이제 이렇게 함수들이 있거든요 이 모듈들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어이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선언한 것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노션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 되어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지금 하나씩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추가를 해서 다른 기능들도 저희가 배우 배우시게 될 건데 요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갯 블럭이라고 있잖아요. 보면 저희들이 아까 갯 블럭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요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나중에는 이제 테이블 형식, 리스트 형식까지 가져올 때는 이제 컬렉션이라는 기능을 가져와서 저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